퇴근하고 왔고요 치킨을 시켰습니다 오늘 존나 힘 너무 힘들어가지고 존빠지게 일을 하고 왔고요 안 빠졌잖아 어? 안 빠졌잖아 빠질 만큼이라 그래 언제쯤 오실지 언제쯤 거의 다 왔대 라이더님이 안전하게 배달 중이래 헉? 왔다 왔다 네! <웃음> <웃음> 오 마이 갓. 예스. look at it. c h c k 시 후라이드 양념. 맛있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곰표 맥주를 사가거든요. 이게 그렇게 맛있는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오! 한번 얼마나 맛있는지 어 어머 향 좋은데? 소 so 상큼 소 so 상큼 스타일인데? 프라이드. 음. 음. 엄마 한 조각해. 아빠 한 조각해. 클리어. 양념 닭다리. 음. 음. 음. 맥주 얼마나 맛있냐 먹어볼게요. 음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애기 양맛 나 해열제 맛 끝에 향기로운데 별론데? 허벅지살 음. 음 너무 맛있네 날개 지금 4분 만에 3조각 먹었어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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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 l 라 귀엽지? 아유. 왜야? 아니다요. 귀엽냐야 음. 대체 뭐가 맛있다는 건지, 사람들의 입맛이란 참 신기합니다. 송내쌤찍고한 <놀람> 번만 더 마셔볼까요? 음? 어, 양이 묻었잖아, 왜말안 했어요. 음, 불안해. 짠! 탄산은 별로 안 세고, 살짝 뭔가 애플 향이 나다가 끝에 애기 약, 해열제 맛이 나요. <놀람>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저좀살좀 좀 빠진 것 같죠?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신 2차를 백신 2차를 맞으러 갑니다 너무 무섭고 오늘도 백신 맞고 친구 만나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잘 맞고 올게요 진신차 말고 응. 일상 칼국수아왜 어, 이리 덥냐 오늘? 집에서 그래 아 그런거 같아 응. 아! 응. 아 진짜 엄살 엄살 니이차때 맞나? 아! 엄살, 아 진짜 아픈 엄살, <웃음> 엄살 엄살 야네가 해줘야 되는 거 같냐? 나해까요 아니에요 너무 아프네 너무 그디같이 자르시네요 아, 뭐죠? 여기 어, 닭고기 양 와이라노 아싸 아낌없이 주는 그대 그녀 잘 먹겠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개가 많아? 음, 그래도 말. 누르시는군요. 이렇게 들어왔다. 피 도피. 밥하나 콜라나 사이다 하나. 나이 병에 들어오는코라가 제일 맛있는 거 알지? 실동사이다. 그래도 병맥이 제일 맛있잖아. 김치를 먹고 싶었어. 나 진짜 잘 찍지. 풀링한 게 나왔지 데 아니 나 그거 잘 찍지. 그치. 살포질지. 아니 내가 잘 찍었잖아. 빠지긴 했어. 알았어. <웃음> <웃음> 존나 찰. 우리 잠깐. 어, 하나봐. 어. h hey. hey. 아, <웃음> 제발. Hey. <웃음> <웃음> 나 토크 케이 오랜만에 먹어. 맛있는데? 진짜 문제 있어요 그래 놓고 살 빠졌대 이렇게 먹고서 졸라좋아해 졸라졸아해 내가 이거 진짜 사고 싶은 애기야 왜눈곱 있어? 아니 왜? 눈드름 있어 아. <웃음> 집에 가기 아까워가지고 이 친구가 또저그 루미큐브 알려준 새끼거든요? 이딴 스플랜더내 인생에 치킨텐더 밖에 없는데 <웃음>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내 기억이 잘안나거든 나도 설명 영상 옆에 4장씩 펼칩니다 아, 누가 이걸 토큰 났어 토큰 가져가는 걸 보면 뭘살 건지 <웃음> 세 개라고 세개 다른 카드는 세개 다른 색깔 토큰은 세개 아, 정수는 안 중요하신가 봐요 전얘 살게요 오. 이 네. 이제 3점잘 돌아가는데요 머리 그쵸? 저얘 살게요 씨발 내가 살려고 <웃음> <웃음> <기타 중이라, 이런 웃음> 했는데 이 카드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고 했는데 나나나나 한, 6 7 8 9 10 11 12 13 2점, 12 13 Ок 흐음!!! 2점만 거� 면 내가 이기는 거야? 14, 17 이겼습니다 또 합시다 야 하다 m a g a z i n e l 연장하자 여러분 이거 15점 내면 내면 이래 드디어 163점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또이겼니까 5점, 6점, 7점, 8, 9, 10 11, 12 15점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빡대가리인데 형 이겼어요 저녁을 못 먹어서 서브웨이를 사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짠뭐 버려야 되냐 그럼 누가 먹는 거음음 음음 피치우롱티 와 야채 대박 엄마가 한 오이 무침 음 오이 맛있다 야 음, 오늘 닭칼국수만 먹고 밥을 못 먹었어 너무 매고팠어 손닦았어서브웨이클럽의 에그마요추가 어디? 여러분 지금 백신 맞은지 24시간이 넘고, 어제 아침에 맞고, 지금 오후 6시거든요, 다음날? 근데 1차 때보다는 두통이 조금 있고, 온몸이 뻐근하긴 한데, 막 죽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행이다. 저녁은 식빵 두 개에 크림치즈랑, 보금자리 딸기잼이랑, 에이씨, 아메리칸입니다, 위잉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금 쇼파에서 먹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커피 <웃음> 마트에서 알라 크림치즈? 이거 사왔어요 맛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웃음> 어우 치즈 물이 막!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 친구 빵이 뜨거워서 잘 발리네. 아니 오랜만에 요 파리바게트 식빵이 맛있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토스트인가? 뭔가 어쩌고 식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도 집 앞에 파리바게트가 있어가지고 사왔어요. 베이글도 사올까 했지만 크림치즈 금방 먹겠는데? 한네 다섯 번이면 끝나겠는데? 짠! 음, 음, 대부분 식빵은 얇고 구우면 바삭바삭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겉바속촉임 겉에는 바삭하고 이 안에가 퐁실퐁실 쫄깃쫄깃해서 맛있죠? 씻은 거 맞고요 안 씻은 거 아니에요 씻고 나왔습니다 응, 그렇 쇼파에서 먹으면 엄마한테 욕 처먹는데. 음 맛있다. 다음 아, 식빵. 아아바아바아 다음 아. 아, 식빵에도 크림치즈 발라주고 딸기찜도 발라줄 거예요. 알라? 알, 알리 알 크림치즈? 맛있긴 한데 역시 필라델피아가 짱이긴 해요. 이 알라가 필라델피아보다는 좀더 싸가지고 사왔는데 맛있긴 하지만 필라델피아가 더그 치즈의 똥구녕내가 잘 배있다. 또 꾸리꾸리한 똥구치즈 냄새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잘 배어있다. 다음 장에는 이렇게 크림치즈 발라주시고 남은 건 내가 먹고 보금자리 딸기잼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저희 집은 이잼 밖에 안 먹어요 이 보금자리 잼을 발라주시오 이건 좀 다니까 조금만 잼은 음~~ 너무 달아 적당히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바은 아까 핥아먹은 나이프로 딸기잼을 후루룩 쫙쫙 펴주는 거예요 크림치즈와 딸기가 조화롭게 이우 어우러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살짝 크림치즈가 분홍분홍해질 때까지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리고 음, 완전 이거지 근 빵가루 너무 덜 된다. 그래서 결론은 크림치즈는 필라델피아다. 오늘 저녁은 이렇게 끝. 이 식빵이 은근 두더라 있어가지고 배가 차야 두 개만 먹었어. 구라 아닌. 몇그램이야150 그람이야? 작구나. 음, 나일 마지막, 잘못.